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당뇨병력자가 식사 도중 의식을 잃었고 부검 이시행시 상위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 가단 76214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쟁점 다이 사건에 대한 판단 전남지방경찰청 검시조사관은 변사자는 지병, 고혈압당뇨가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유족진술 안면부 우려상및 입주변에서 경도의 성색증 소견 내인성 급사의 법의학적 소견 국포는 팽대, 복수하며 전신 및 안구 공막에서 중증도의 황달소견 간질환 경보 및 전신에서 외력에 의한 특이 방어은어가흔 손상은 관절되지 않음을 근거로 지병과 관련된 뇌인사, 고혈압성, 심장질환 등으로 추정됨이라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쟁점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사 망인의 사망이 이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를 규정한 상해 사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서를 보낸 2015년 4월 17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18년 4월 3일 이사건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